오케이...나이스... 네, right. 빨리 됐다. 아 섬� went too bad 다시 z 아 이누구예요아인줄 알았는데 그립 하나할줄는이 중에 피가 5 0 뭐야? 어,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이게 된다고? 아... a p t i o n s o m u c s e n a Oh. 야, 하니나, 하니나, 하니나. 오. 와귀여 야, 하드나 또, 또, 또, 또, 감사합니다. 넌친구 있냐? 나도 친구있고 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게이 어, 내게 줍니다? 허어 네 l o s t z o n e a oh, 이다사나가지고먹잖아어벤져스아나저개그 아, 네. <웃음> 혐이네 원숭이 새끼 어, 야 똥이 무슨 <웃음> 아무래도 전도 보리원 선하 면서, 이품 으로 흔히 하어두운 식물 이에 라도 드리아 드리 푼말 에는 원숭이 두 마리가 나오네 어잘 부었다. 이게 뭐지? 음? 어 있고요. 나. 나. 나. 나. 나. g 민싸 d o